일곱 번째, 대중에게 보이다. 만약 진정으로 결정코 마음을 밝히기를 요할진대는 그냥 마음을 밝히기를 요할진대는 해도 될긴데 진정으로 결정코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진정코, 결정코, 진정으로 결정코 마음을 밝히고자 하실진대는 먼저 평일에 가슴 가운데 있는 바, 일체 선악지 물과, 이제 우리 가슴 가운데 받은 바, 이제 뭐, 기분 좋은 일이라든지 또 나쁜 일이라든지 해가지고, 기분 좋은 일은 이제 자기한테 이제 좋은 일일 테고, 또 기분 나쁜 일은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모든 이제, 받은 물건을 가져가지고 바닥을 다해 물리쳐 보내매 물리칠 병자 바닥을 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악지물을 받은 것을 이제 하나도 남김 없이 물리쳐 보내매 호말도 두지 아니하고 틀어끝만침도 두지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달마심이 외식재련하고 내심무천하는 그두 가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개 다. 그리고 아침이 맞도록 오로리. 오로리는 우드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드커니 앉아가 어리석은 과 같이 해서 옛날 영해와 더불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어릴 아이 때와 더불어서 다름없이 한 연후에 이에 가히 포단에 조용히 앉아서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 진정으로 결정고 마음을 밝히려면, 먼저, 외식재련하고 내심무천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밖으로 반전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림도 이제 쉬어버리고, 어르숙은것 같은 것이 이제 옛날에 내가 아이때와 더불어 다름없이 한 후에 가히 이제 조용하게 포단에 앉아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실제 그렇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도 이제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싶은 희망을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이렇게 안, 안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치관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외식제를 내신 무천하려면은 가치관부터 바뀌야. 가치관부터 바뀌.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 마음 자세부터 먼저 이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추구하면은 외식재련 내심무천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하고 본래 존재 원리 존재 원리대로 사는데 방해하는 요인이니까 그것을 이제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갖고, 해가심이 말하는 그 업닥하는 그 자리하고, 이제, 고진멸도 사제에서 말하는 그 멸자리,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할 때, 그래도 요곡항 비슷한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한다고 다될것 같으면, 우리 뭐,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이에 가히 토단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정염을 굳게 엉키게 해서 정염 정도는 이제 은산철백한 거의 이제 우리가 산맥한 거의 같은 이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팔 정도에서 정염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정정은 아니지만은 고그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이 생각은 이제 거의 산맥한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념을 굳게 엉키기 위해서 정밀롭게 향상지, 형기를 궁고하며또 설해지, 밀지를 연구해 맛보아가지고 간절하게 또 절절은 간절하게고요. 공고는 이제 우리가 받던 겁니다. 그럼 뭐를 간절하게 받드는가 하면은 화두를 그렇게 간절하게 받드는 겁니다. 화두를. 간절하게 받들며 또 극극 어법은 이제 삼가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하도를 놓칠까 싶어서 아주 삼가하고 들어워해 가지고 바로 하여금 실터럭만 침도 간단히 없이 하며 이 정도면은 이제 삼배 들어간 거죠. 실터럭만 침도 간단히 없이 하며 움직이고 고요할 때에 이질어짐이 없어. 그 화두 들고 있는 그 지속되는 그 생각이 이제 에 간단히 있다든지 끈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질어짐이 있는데 그런 간단히 없이 이질어짐이 이질어짐이 없이 해서 점점 깊고 밀밀하고 유언한 유연한 미세 미세 극 미세체에 이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 은산 철0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서도 이제 정진 단계에서, 어, 매를 산매의 극측적까지 이렇게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정도면은 이제 공부가 아주 정말로 참고하는 공부지만은 굉장히 잘 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안 되거든요. 정진 단계부터. 그러니까, 어, 이런, 이렇게 공부되기를 우리도 다 희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어,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그래도 정진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이와 같이 공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제 미세, 미세, 극미세체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은산철백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교하건데 어떤 사람이 멀리 타방에 행하다가 점점 길을 돌이켜 가지고 이미 집에 이른 거와 같으며 거의 이제 집에 이르렀어요. 이런 거와 같으며 또 중국 사람이 지 잡을 때 이제 소뿔 가지고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지가 소뿔에 들어가며 얼렁얼렁 달려 가지고 빼쪽하고 배쪽함이 다 하는 곳에 이르는 이루, 것과 같으며, 그래 지가 그 배쪽 한 대로 이제 먹이를 그 배쪽 한데 위에 안에 두면은 이제 걸로 달려 들어가서 그 배쪽 한데 이제 이 주둥이하고 머리가 꽉낑게 가지고 못 나온대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지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기를. 도덕을 잡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작물을 찾을 때에 그 도덕을 고문을 해서 이제 인정과 사정을 이제 어 이제 다 이제 인정과 사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고문을 해서 그것을다 이제 그어 이제 자백을 받아 가지고 가추 다 하는데 이루는 거와 같아서 그래서 이제 도둑도 잡고 작물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 가지고 동아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이제 극미세처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전후제가 끊기며 그래서 탁탁 외하고 탁탁 외는 내가 성성이라고 그랬죠. 성성하고 고고형령 하며 고고형령은 이제 성성적적이 되는 겁니다. 적적해서 만길이나 되는 언덕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며 이게 아주 은산철벽 아주 극치에 이런 겁니다. 또 백척간두에 머무른 것과 같음이니라 일념이라도 겨우 어긋나면 은 산신실명할 것이다. 장차 공이 구인을 이루, 이루더라도 아주 이제 열까지 이루지 못하고 아홉 까지그 공이 이었다 하더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보임해가지고 온전히 가집지니라 여기서 보임은 이제 오후 보임이 아니고 이제, 이제 공부를 이루어가는 그 공을 이제 어,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임해가지고 온전히 가집지니라 호련이 경행 자와 처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극측처에서 이제, 이제, 보임하고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은, 호련히 이제 경행,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행할 때와 안고 누울, 눕는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가게 확하한 한 소리가 나면은, 죽어서 이제 하늘 가득히 가시 까시 숲을 가운데 있다가, 어 한길 자기 몸이 빠져나올 살길이 이제 찾아지는 것어 같으리니 어찌 쾌활하지 아니할까 보냐. 그래서 그 은산 철벽을 투과하면서 확 하는 한 소리가 나면 은어 죽어가지고 가시가 꽉 끼어 있는 그런 숲 속에서 누워있다가 자기가 어 살아나올 그런 한줄기의그 길을 찾는 찾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제 개활하겠느냐. 어찌 개활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좀 자세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진로에 골몰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공부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진로에 골몰해서 성진함을 구하지 아니할진대는 오르고 나아감을 구하지 아니할진대는 그런데 뭐, 어, 진로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의 조건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밖으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구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민성 어, 이제 부처님 법쪽으로 이제 오르고 나아감을 구하지 아니할진대는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그 성질이 실은 깔아 앉아서 그 나무가 이제 우선 말라 있으니까 떠 있지만은 그 나무가 성질이, 본래는 이제 깔았는 거예요. 깔아 앉아서 잠시 몸이 가벼운 것을 얻었으나 침윤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 나무에 이제 물이 스며들고 부풀어지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은 이제 깔았는다이 그래서 이제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이제 밖으로 이제 모든 조건을 이제 찾아서 그렇게 추구해서 이제 사는데 뭐 맨날 그게 기분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또 기분 좋은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 좋은 거는 이제 물에 좀 둥둥 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물에 잠기고 그 물이 물에 이제 그 나무가 부풀어 오르면은 깔아 앉듯이 이제 생로병사 이제 마지막 만났을 때 이제 정말로 이제 한탄해도 소용이 없다 응? 그러듯이 이제 어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뭐 죽을 때뿐 아니라도 이제 젊었을 때도 이제 어, 기분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이제 악순환을 계속 하니까 이제 어, 맨날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것 같아요. 또 정중의 꽃이 비록 색과 향기가 갖추 아름다우나 하루 아침에 색이 시들고 향기가 멸하면은 다시 가히 사랑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원에 이제 꽃이 피 있는데 피 있을 때는 색도 그 모양도 이쁘고 향기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은 그 색도 시들어 버리고 향기도 멸해 버리면은 그거 누가 뭐 찾아보지도 않거든요. 그와 같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음 밖으로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찾는 거는 이제. 이 이런 거와 같다고 이제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히 사랑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며 비록 그 싹은 났으나 공력이 이루지 아니해 가지고 마침내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거와 똑같다. 같으며 문득 빈궁거라가 이제 아주 이제 가난한 그런 거지, 거지가 조그많한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것과 똑같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기준에서 보면은 돈이 많고 이제 돈이 적은 것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도가 많고 도가 적은 것으로 이제 가난하고 부자를 기준으로 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조그많한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잠깐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조그만한 지견이라도 나면은, 쓰다가 보면은 그런 지견이 나면은 되게 반갑기는 해요. 반갑긴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또 만족해버리면은, 이런 말에 해당되겠죠. 나도 고, 그런 거 조금은 봤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또 오래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하는데, 그, 거기에 만족해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영원히 이제, 부자 되기는 걸렸죠. 그냥, 그래서, 음, 장사하는 사람도 크게 하는 사람은 사자이라고 그렇게 자랑 안 하는데, 조그만한 구멍 가게 하는 사람들은 사자라고 이 또, 그렇게 자랑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조그만한 걸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오래된 맹아가 재발하고, 고그 이제, 어, 풀초 밑에 그달을두개한 거는 그 밝을 명자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쌍명자 그그싹 쌍명자가 됩니다. 명아가 재발하는 거와 같고 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된 묵은 그 싹이 이제 다시 이제 또 일어나고 바래지고 가시가 다시 생해 가지고 물에 전전 한 발을 입어 가지고 어지 이제 저, 경계에 끄달리는 사람은 중생이고 경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물건에 전전하는 바, 물건에 이제 전전하는 바를 있는 것은 이제 경계에 끄달리는 겁니다.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마침내 이제 침익하는데 이제 돌아간다. 물에 빠지는데 돌아가면은 무상청정열반을 핵도, 이 얻어볼 말미암음이 없으리니 어찌 그릇 전공을 소비하고 헛되이 신시 신도들의 그 시주물을 놓기는 것이 아니리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오래오래 묵은 그 이제 업의 그 싹이 터가지고 가시가 또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경계에 끄달려 끄달려가지고 고해라는 바다에 이제 빠져가지고 무상청정 열반을 얻어볼 그런 이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그 공부한다고 애썼던 그 공이나 또 시주들한테 받아 먹었던 그 시주물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했고요. 요번에는 이제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얘기 했습니다. 만약 이 장부의 뜻이 있을진데는, 이제, 요번에는 이제, 이제 공부를 이제, 어, 어, 잘 하라고 이제 경책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장부의 뜻이 있을진데는 정이 좋게 이 속을 향해가지고 매적도강하고, 매적도강은 이제 자취를 얻둡게 하고 빛을 이제 칼자루에 넣는다 하니까 몰래, 이제, 음, 어데 이제, 음, 이제, 음,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더러는 이제 공부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것을 이제 또 이제 자랑도 하고 싶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 하는 수행이나 이제 공부하는 것을 남한테 속여가이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도 없애고 빚도 감추고 숨어서 행하고 밀밀히 또 사용호대 혹 30년 혹 20년으로 일생에 이러히, 마침내 다른 생각이 없어서, 이제 밖으로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가지고, 실실 낙낙하며, 은은 당당한 것을 밟아서, 실실 낙낙하는 것은, 그 밖으로 구하는 생각을 한번 이제 없애고, 없애고, 안으로 이제 그 가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다시는 움직임이 없어요. 실실은 이제 움직 부동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이 하며 또 그렇게 움직임이 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은 은은은은은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고 또 당당해져요. 아래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교만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당당해지고 비굴하지 않고 아주 겸손해져요. 그래서 은은당당함을 밟아 가지고 바로 하여금 에,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아니하고 천초도 에, 나지 아니하며 왕래가 무해하고, 거주가 자유하면, 보련은 이제, 가보의 인연. 우리가 이제, 그, 분별심이나 차별심으로,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윤회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가보, 갑오, 가보받는 인연입니다. 가보받는 인연. 그래서, 보련이라고 그래. 갑오받는 인연을, 인연이 천사지이래, 이제, 옮겨갈, 가는 날에, 이거는 이제, 죽는 날을 말합니다. 죽는 날, 죽는 날에 반드시 문을 밀매 구에 떨어짐을 지하거니와 이 구자가 가만 있어 이 문은 어떻게 됐노 돌적이 있죠 돌적이 여이조선문 여도 그리 되는 거면 돌적이가 이렇게 구멍이 이이 있으면 여기 이래 가지고 이제 문을 열든지 닫든지 이제 이 돌적이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구라고 그럽니다 그걸 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숨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 다른 생각 없이 이제 아주 동, 움직임 없이 그렇게 은은당당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섬진도 세우지 않고 천초도 불생하고 왕래가 무해하고 거주가 자유하면은 죽는 날에는 반드시 이제 구에 떨어짐을 취할 것이다 하는 건 반드시 죽을 때에는 공부를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를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